쩝쩝대는게 대중이고. 아니다. 문재인 쩝쩝대는거보다 그게 듣기까지. 음? 뭐야 너네들? 쨍무라는데. 한판 했는데. 쨍무가 넣어줬니? 어제 쟤 죽고. 사람들 반응 어땠어? 어, 형님? 어.. 울었..몰렸어? 그 전에 쿵거리에서 죽었어 쿵거는 빼고 싶지 않은 아.. 쿵거리에다? 탈리하 응. 응. 뺐거든? 응. 그래 바로 그 날라오지라고? 음. 음.. 뺐 수도 있고 펌터 있던데? 아.. 이거.. 우선 안해? 여기